오야 얘는 약한데 근데? 얘네 애초에 약하긴 해야 이거 웅장하게 나온다 웅장하게 확정 야 너는 근데 5등이 맞아 니네 어차피 다른 애 만났어도 죽었어 얘 너무 약하다 얘네 스미드 여기서 또 가져왔다 저희들 뭐. 결국 또 가져왔다 여기서 왜 두번째 스레드 받은 곳에서 그걸 까네 굳이 진짜가 <웃음> 그걸 굳이 까네 어이가 없네 지금 어이가 없어 지금 그러게 왜 나한테 스니드를 줬냐고 애초에 왜 스니드를 줬냐고 나한테 서로 행복할 수 있었잖아 게임 내 점수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게임이 너무 재밌네 이제는 앵들림 가는게 맞는것 같은데 엄마금 찾아볼게요 어? 갈아타자 이거 얘는 도박함 돌드린도버퍼같이여입니다아 이거 배치 좀 근데 좀 그렇네 아 근데 요렇게 보니까 이 전이 더 센거 같은데 전이 더 세지 않나 와 이게 맞어 말... <웃음> 이거 아닌데 <웃음> 이거 아닌데 <웃음> 아야 앵무가 다섯마리인데 네분도한 마리가 없으니까 그냥 개약하네 이번 탐어 개구려 <웃음> 나이스 와우 왱, 왱. 우승! <놀람> <놀람> <놀람> 나이스 우승. 나이스. 나이스. 우승 나이스. 삼회 이거 사장님한테 그것 좀 혹시 좀 물어봤어요. <목소리> 불안 너무 빨리 버렸다. 이거 맥스나 버리면 됐는데 그렇죠? 까 뭐야! <놀람> 아 가지마아! 가지마아! 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 <놀람> 뭐야 너왜 거기 있어! 일로와! 일로와! 왜! 아 뭐야 왜 불러낼 수 없어! 지랄하지마! 왜 나는 여섯 마리로 싸워야 되는데! 뭐야!! 뭐냐고! 뭐야 나왜 여섯 마리로 싸워야돼! 왜 싫어! 나 될거야! 왜!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? 오, 참, 뭐야? 어, 뭐야 육사? 어? 오, 뭐야, 육상? 어? 오, 뭐야? 어? 어? 어? 어? 어? 아, 지랄!